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미리 신분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1호선이라 우이 신설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ongju. Songj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branch to Shinsegae. You c l i n 정천시에 정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의서마가 역시